2단계도 일주일 정도 아니면 뭐 7번에서 10번 정도 2단계를 해주고 나면 1단계 때 좋아했던 것보다 더 좋아할 거예요. 미쳐버릴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끝판왕을 갑니다. 콩토이의 하이라이트 얼리기입니다. 분리불안 아니면 크레이트 교육 우리 이제 하우스 교육이라고 하죠. 이런 교육을 할때 끝판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콩토이 얼리기 똑같아요. 이 안에 아까처럼 넣어줍니다 이때는 점점 더 꾹꾹 넣어줘도 괜찮겠죠? 어떤 분들은 막 얼리고 너무 차가워서 배탈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겠지만 이 사람처럼 성격 급하게 한 움큼 베어 먹고 그거 한꺼번에 먹는 거 아니에요 핥타서 조금 조금씩 녹여서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탈 안 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목> 세상이어떡하니 지금 옆에서 <웃음> 세상에 <세상이가> 이 <웃음> 달라고 날립니다 지금 이 상태로 이제 냉동실로 가서 얼릴 거예요 이것도 얼리는 시간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겠죠 어느정도 좀 슬러시처럼 얼리느냐 아니면 꽝꽝 얼리느냐에 따라서 난이도는 또 3단계 안에서도 나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리게 될 건데 그래서 콩토이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장난감을 한 개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얼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 내가 이거 지금 당장 필요해 얼린 콩이 필요해 근데 지금부터 얼린다고 해서 내가 10분 안에 쓸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 이거를 야나 이거 진짜 무슨 콩 회사에서 나온 거 같네 이거를 세네개를 가지고 미리 넣어서 냉동실에 얼려놔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얼린 걸 꺼내서 줍니다 그 필요할 때란 언제냐 집에 혼자 있을 때 손님이 왔을 때 내가 일을 해야 할때 그럴 때 필요할 때마다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얼릴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조금 붓기가 있는 캔 사료 같은 걸 넣어주면 이렇게도 안 떨어지지만 여름에 특식으로 뭘 많이 해주냐면 콩토이에다가 요거트 같은 거를 넣어서 얼려주기도 해요 플레인 요거트 괜찮아요 요거트를 넣어서 얼려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안 얼겠죠? 다 흘러내려오겠죠? 그래서 종이컵이나 조그만 컵에다가 넣어서 거꾸로 거꾸로 세워주셔야지 흐르지 않고 얼릴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적극적인 것 같은 느낌도 네 그럼 우선 콩토이 얼리로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 1,2,3단계에서 콩토이를 정말 좋아하게 됐다면 이제 콩토이를 응용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뭐 분리불안에도 응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어떻게 응용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우리 분리불안 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레이트 교육 우리가 흔히 캔넬 아니면 하우스 교육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캔넬 크레이트 교육을 할때 억지로 집어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여기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공간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리 좋아하게 만든 이 콩토이를 이 안에서만 먹을 수 있게 한다면 아이들은 당연히 이 크레이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 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넣어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거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또이 끈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저는 이 콩토이를 이렇게 묶어서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역창살 같은 곳에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 계속 먹을 수 있게 해줘요 많은 아이들이 이걸 묶어주지 않으면 이걸 갖고 나와서 쇼파나 자기 방석 같은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먹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이 안을 좋아하게 만들고 이 안에 오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이 안에서 먹을 수 있게 해주면 크리에이트 교육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을 열어 주고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걸 먹는 것에 좀더 익숙해지고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잘 먹는다 그러면 그때는 문을 살짝 닫는 척을 해줘도 돼요 이런 크레이트 교육에 대한 교육 방법은 저희가 크레이트 교육 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콩토이 사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건 진짜 간단한 거고요 레시피를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레시피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간식 우리 집에 있는 뭐 건강한 음식들을 가지고 정말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강아지들도 새거 좋아한다 맨날 똑같은 음식이 또 콩토이 안에 들어가면 좀 질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창의력을 발휘해서 요리사가 돼보는 거죠 정말 별로 큰 노력 없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멋진 요리사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장난감 아니면 교육 방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